인스타그램에서 릴스 커버 이미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커버 이미지는 1대1 비율과 9대16 비율에서 둘다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 놨거든요 음, 이 영상 올려놨는데 자, 이 영상에서 커버를 아까 보시면 피드에서는 1대1 비율에 딱 맞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릴스에서 탭에서 보시면 여기는 또16대 9의 비율에 잘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호환되는 이미지를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놨구요 자 그걸 한번 여기다가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선 리스 올리 거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시고 릴리스 눌러 주시구요 그리고 동영상을 하나 넣어야겠죠 자, 동영상은 촬영을 바로 할건 아니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미리 찍어 놓은 거죠 자 요거를 제가 하나 그냥 샘플로 썼구요 뭐 필요하다면 잘 쓰는 방법을 뭐 소리도 막 나오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음악도 보시죠?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도 넣을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뭐 저는 이상, 일단은 이 상태로 그냥 쓸 생각입니다 자, 그냥 이대로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위에 추가 버튼 눌러서 그냥 그대로 쓰겠다고 하고 자그 다음에 미리 보기 눌러주고 자, 그럼 미리 보기 되죠. 뭐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글자 같은 알려드립니다. 거 넣어서 어딘지 오히려 적당하게 글자 하나를 넣고 한 시간 정도 자 체크를 해서 넘어갑니다. 이까지는 그냥 일반 릴스 하는 거하 그 똑같아요. 주차장에서. 다음 눌러주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 화면에서 지금 문구 입력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은 여기다가 이때 입력을 하는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내용 넣는 부분이고, 뭐, 그럼 여기는 릴스, 커버. 자, 이렇게 제가 그냥 넣었어요. 자, 그리고 커버 수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그러면 원래는 내가 올렸던 이미지 중에, 이미지 중에서 한 컷을 썸네일로 쓰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영상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갤러리에서 추가를 누르면 마치 유튜브에 썸네일 따로 올리듯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썸네일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유튜브처럼 그리고 이 프로필 이미지 자르기 라고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의 그 피드 공간, 프로필 그 영역들 이 있잖아요 일대일로 나오는 거 거기서 보일 부분이 얼마큼 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프로필 이미지 자르기를 해서 자 여기 보면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거기에 딱 맞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 요를 적당히 조절해서 프로필 이미지에 맞게끔 조절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체크 하시면 두 개가 지금 설정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완료 버튼 누르면 자 끝났어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공유하기 한번 눌러볼 건데 피드에도 공유를 눌러야지 릴 스탭과 피드 탭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공유하기 누르면 자쭉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게 될 거고 네피드에 가 보면 자런 식으로 지금 하나 올렸으니까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동영상이 더 올라가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런 사이즈로 나오게 되고요 리리스 탭에서는 요 사이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죠 어, 하나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커버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 포인트는 예, 9대 16을 기준으로 만들 때 일대일이 호환되게끔 영역을 잡아서 그 안에만 디자인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혹시나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올리고 커버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